Oh, 드디어 그문제의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트랜스미션 데미지가 있는지가 네, 가장 궁금한데 일단은 차가 내려오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바퀴가 바디랑 좀 닿아가지고 지금 잘안 내려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우 어... 네, 여기서 보니까 네, 많이 차가 들어가 보이네요 근데 일단 메인프레임은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는 데미지를 입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조향이 있는 것처럼 바퀴가 틀어져 있어요 Oh shit! Let's talk! <laughs> yeah, I didn't see the rear side of the rim. Uh, it, was, it, has a two power rack. it has two power steering racks. It has two power steering racks? It goes this way. Oh, oh my goodness! <laughs> <laughs> I, I, I couldn't see. So I thought, oh, we can replace this panel, but. Uh, Subframe o subframe? t h a t is subframe issue? Not knee assembly or something? No, I think if you're going to use subframe assembly for the front and the back, or is it even bad? Yeah. Not too bad, I saw that, yeah. yeah. Oh. 네, 문제, 스바루가 지금 리프트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띄웠을 때는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하체가 어떨지 네 일단 트랜스미션은 지금 상태가 괜찮고요 다행히 특별히 심하게 데미지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서스펜션이 특이사항 없네 네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암이 이제 부러진 상태라서 네, 일단은 저 부분이 그리고 일단 샥도 살짝 핀것 같아요. 네. 아, 벤트. Uh, Maybe knee yeah. 네. assembly w o u 아, 일단 컨트롤 암 자체가 지금 많이 휘었고. 데미지가 들어갔고 스트럿도 지금 많이 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전체 어셈블리를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뒤쪽에 암두 개를 교환을 했는데, 더 어, 스트레이트하게 나왔고요. 온라인먼트도 네, 네, 트러블져 보이지 않네요. 네, 어, 생각보다. <웃음> 굉장히 당황스럽게 네 생각보다는 보기와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문이, 문하고 다른 파트들이 이제 이쪽 제이 서스펜션 네, 전체가 이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설치를 하고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어셈블리를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차를 이제 들어 올리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스트럿이 전체가 좀 흔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데미지가 상당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트도 지금 이제 깨져가지고 네. 반대쪽을 보여드리면 이제 스트럿 마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마운트가 이제 깨져서 주저앉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이 하우징 마운트 하우징 자체는 데미지가 없어서 일단은 리어 셈블리 교체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